여기서 문제! 마이파이트가 궁극기를 썼는데 왜 랭가가 공중에 뜨지 않았을까요? 아직 인트로가 없습니다 자, 뒤졌다 유미에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웃음> 여러분은 요즘 유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롤 역사상 가장 신기한 챔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승률은 가장 낮은 챔프고 KDA는 제일 높은데 안 신기하세요? 그리고 랭가도 같은 고양인데 서폿을 못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미에요 너안 돼? 야 라쿠터 움직여라 라쿠터 움직여라 이렇게 <웃음> 아, 이보다지고어이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어이어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이 이어서. 자, 이어 이어서. 자, 이어서. 어어어 보여줍니다다따안저거으하하하하하하하이 어? 음. 아니었다 킹 아! 포킹! 하 아, 아, 이거 뭡니까? 생각할 때 뭐야? 저거 이거 말판 어디 있냐? 야, 이거 지금 바위에 동화해가지고 붓시 있는 거 아니냐? 아, <웃음> 이썼살 어, 그러니까 쐈다고? 아, 맞다. 뭐 아이디가 뭐고? 이건좀슬건데 야, 전빈다 <전민> <웃음> 어, 야, 나킬 먹었어. 잘했지. 같이 <웃음> <웃음> 줄수 있었는데, 내가 먹었어. <웃음> 많이 내려갔어 빨리 내려온다는데? 아니, 나 우리한테, 우리한테 우리한테 난 우리야 아니야? 누구지? <웃음> 알았어 <웃음> 유미했으니까 인정? 누구지, 유미니까 인정? 하겠습니다 <웃음> 알파가 나한테 맞고 반피도 했어 맞아요 다걸러갑니다 어? 있었어. 있었어. 물음표, 느낌표 어? 정말 안 쓰는 거 같아. 대놓고 왔는데? 뭐들어고지거 뭐지? 뭐지? 그 맞고 가는데? 야 일로와 일로와.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뭐야. 아 돌아가는 거야. 에 같이 아. 관객분이 없으니까 존나 맛있다. 일로 너도 <웃음> <나도> 먹겠다 아니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맛있다 아니, 유미이나 <웃음> 어? 뭐? 죽이시고요죽이시고요 <웃음> 죽이시고요. <웃음> 동동동동동동동동야날동가고있는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토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어, 미드 쏠킬 났어. 슬슬 죽을만 하지, 노란 조이. 왜냐면 내가 이따 죽일 것 같아. 위눈치다다 올라갔어. 아. 근데 저, 저, 안발? 안발? 그 안발이 <웃음> 아니에요. 와봐. <웃음> 나무잘 <웃음> <마, 마>. 음. <웃음> 응? 먹었어. 나왜 그냥 평타로 먹었냐? 응? 응? 음? 야 마이의... 방금 골든 거지맞췄다 네. 컷. 어. 뭔가 마이가 미래에다가 전령 풀것 같지 않냐? 죽여버려야지 내가. 풀러 왔다가 어떻게 총알을? 그래도. 비져. 봐. 베이가가 탑 쪽으로 무인간다. 오로 내가 먹어야지. 아, 그리웠어. 네? 와, 아쉽던... 어, 그리웠어. 아쉽다. 어, 이거야 이 이거 순장 잔다. 야.. <웃음> 용 이거 그거 아니냐? 그 사장님 망따 <웃음> 오, 어,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어. <웃음> <웃음> 와.. 뺏겼어요. 뺏 <웃음> 야,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근데 야스 너뿌리야 <웃음> <너뿐이야>. 와.. 뺏겼어요. 전량 <웃음> 쏜다. 다았어야 근데 나는 어차피 서포터라. 그냥 하나만 죽이고 가도 되겠는데, 딜러? 모르시X. 서포터 이렇게 그 템이 좀.. 기괴한데요. 어, 파이크도 이 정도 가던데, 현생님도 골드 나눠줘요. 응. 어시 줄게. 호빵맨 만냥 자기 머리에 달려있는 현상이 주면 안 돼. 지금 안 달려있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힘 빠는 거지제 물에 젖었네. 호빵맨. <웃음> 아, 이제야 네. 좀... <웃음> 일단 이제... 이즈, 이한테돈 썼어. <웃음> 뭔 말처럼 응꽝응꽝응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머리 뚫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1다 냉각이 어, 준 1.2.0입니다 <웃음> 오, 존나 는데 어, 존나 센데 어디갔어 이 친구 그래도 나왔다 야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야소가 아마 올 거거든 왜 안와 왜 안와 먹고 싶지 않아 <웃음> 고고고고고 늦었죠 야 <웃음> <웃음> <웃음> 오 뭐야 와 진짜 사기템을 사기템이다 진짜 짱뽕 그냥 맞추지 않을까요 <웃음> 여기서 문제 말파이트가 궁극기를 썼는데 왜 랭가가 공중에 뜨지 않았을까요 1번 이 거리에서 맞추지 못해서 2번 밤의 끝자락에 궁극길에 서서 정답은 2 번입니다. 맞추신 분께는 경품 따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아 시야 있었으면 잡는데. 아 그래도 많이 잡았어. 어? 존나야 돼. 존나야 돼. 야 리신. 날라간다 뭐야. 없어 때까지 기다리지 못. 잡았네. 야 물자. 가능하지. 아이들 꺼내보자. 아어아잘 싸운다 얘들아. 오킬이다 어, 맛있게 먹어야지 내꺼, 내꺼. 아 이거 빡친 유미 한판더 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유미를 한판더 해봤습니다 아 물론 화난 유미요 좀 많이 빡친 유미 아 집공이네 하필 감전이을잘 잡는다 색깔이 지 사들었는데 어우 씨발이게 사막게 먹네 어? 아야씨질라고 짱놈이 이거 개구서울 사나워 이 대키 안 돼? 이거 짱자람 빙거야얘 원래 전파는데 이렇게 사나웠어? <웃음> 어 전혀 사나웠어 난 열심히 CS 먹고 있는데 장가지고 반팀 만들고 그러더라고뭘 가만히 뭘 가만히 저거 먼저. 봐 뭔 걸어봐요, 씨가.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이 와. 이리 와. 이리 희 이리 와. 이리 와. 이다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로 끌고 와. 이시 와. 끌고 와. 이리 이 와.